예, 안녕하십니까. 자, 렌더링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원, 빛이죠. 그렇죠? 이 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고, 또 바닥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반사효과 같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어떤, 뭐랄까요? 이런, 어, 형광, 어, 조명등 있죠? 조명등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파일에서 열기. 어디 들어있냐면요. 프랙티스 파일 안에 보시면 오픈 옵션에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라이트 벌브라 가지고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액터로 병합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품 파일이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자, 타임라인은 필요 없으니까요. 창을 닫고요. 뷰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해 보시면 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명이죠. 어, 여기부터 소프트부터 디폴트까지는 이 컴포즈에서 미리 제공하는 조명 유형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등, 어, 검색 효과, 검색 효과, 중검색 효과. 그렇죠? 그리고 높은 대비 자, 이런 것들은 형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바꿔보시면서 최적의 모양을 최적의 어떤 광원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는 중검색 효과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잡혀버리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만 잡고 싶은데 그게 안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바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여실 때 이거를 액터로 병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액터로 병합해버리니까, 하나의 부품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왜안 잡히지? 왜안 잡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기 옵션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여시면 쉽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리드웍스에서 바디 작업한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저는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색상을 좀 다르게 볼까요? 흰색 말고요. 조금 이런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죠 바탕도 배경 검정색으로 만들어보죠. 그 다음에 검색 효과 중, 검색 효과를 해보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흰색이었죠? 흰색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에서 밑에 어, 바닥면 있죠? 바닥면은 괜찮은데 요 밑에 텍스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광원은 보이게 할 거냐,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정되어 있는 광원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해놓고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미리 내가 어떤 조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서 속성에서 이걸 잡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픽셀 단위 광원을 주겠습니다. 그림 자효과 줘볼까요?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조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값을 더 크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살짝살짝 바꿔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후광 효과 한번 줘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광을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이렇게 조명 효과가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 효과를 일단 없애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림자 바닥면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조금 줄이죠 줄이고요 반사 효과 주고 그림자 효과 어, 반사 효과만 줄까요 그리고 바닥면의 크기를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광 효과 있죠 이 면을 뷰포트를 찍으시고요 후광 효과를 좀더 크게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픽셀 단위점 없앨까요? 모드를 어떤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죠? 그렇죠? 어떤걸 주느냐에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이정반사강원 있죠? 이게 너무 큰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산강원좀더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정반사강원은좀더 줄이는 방식으로 하시고 후광은좀더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을 좀 다른 걸 해볼까요 검색 효과를 해보죠 그 다음에 후광 효과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렇죠그 후광 효과랑 반짝이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더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색상을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돼요 골드로 주겠습니다. 골드로 주고 보시면 좀더휴광효과를더 키워도 되겠죠. 작게 주느냐 크게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예쁘장한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휴광효과를잘 적절하게 쓰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어,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드에 있는 것들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조광 효과, 어, 조명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사용자 정의라는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어떤 만들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이야 따로 조명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생성해서 집중 조명 총세 번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 클릭, 바깥쪽으로 한번더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조명은 다 죽여버리고 이 조명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조명의 위치라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잡느냐면요. 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자, 전원 3판 이렇게 써보죠. 이거는 뭡니까? 등각으로 본 거죠? 이거는 지금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어,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비슷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밑에서 본 거죠? 밑에서 본 거를 반대로 보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되겠죠. 캠퍼스를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봐주고 어느 부분 이거는 정면에서 봐서 어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맞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홈에서요 어, 홈이 아니죠 렌더링 에서요 생성해서 집중 조명 총세 번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볼까요 클릭 클릭 바깥쪽으로 한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취소하려면 ES키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요. 요거죠. 요게 지금 진하게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위치 잡는거죠. 그래서 그렇죠? 잡고 그 다음에 얘의 위치 있죠. 얘가 얘죠. 얘의 위치를 더 잡아주면 됩니다. 또는 요 점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상관없습니다. 빔의 크기를 그때그때 키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조명 있죠. 조명의 색상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주변 색상, 노란색을 하면, 이렇게 노란 부분이 강화되겠죠? 확산 색상, 노란색을 해보죠. 보이죠? 색상을 겉에겉에 달리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다 보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죠? 요거는 컷업부. 그렇죠? 어디까지 빛을 셀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셀 수도 있고, 더 적게 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명 효과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대로 흰색 이거는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흰색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휴광효과를 좀더 뷰포터 찍으시고요 휴광효과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정도로 키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창을 다시 원래대로 한판으로 해볼까요 아이 어, 상태에서 그냥 해보죠 집중조명은 총세번 찍었죠 한번 대상 두 번, 그다음에 요 뭐랄까요, 원의 크기 있죠, 세 번. 방향성 조명은 두 번을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클릭하면 이 조명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클릭을 통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ESC 여기서요 조명의 위치를 저는 위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위치가 저는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잡아줘보죠. 그 다음에 확산 효과를 좀 다르게 조금만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위치조명입니다. 위치조명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점입니다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래쪽에 주고요. 여기서 본다면 이쪽으로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좀더 가까이 준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암도란지 온오프 켤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줘가지고 조명을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자, 창에서요. 다시 원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상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색상의 조명을 쏠 거냐, 어느 각도로 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 액터의 어떤 색상, 그런 것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광원에서 이 콜라보레이션 안에도 광원이 들어오고요, 어셈블리 안에도 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끌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필요 없다 그러면 액터를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약간 여러 번 조작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이걸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버리겠죠 그렇죠? 사용자 정의 눌러야지 사용자 정의 조명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까버까요 이거 누르면, 어, 어디 갔죠? 예. 꺼면 만 되겠죠? 여기 이미 정의된 대로 작동이 될 거고요. 사용자 정의하면 내가 정의된 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조명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잘 기억해 놓으시죠. 그 다음 픽셀 단위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별로 잘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변 효과도 그렇고요. 그림자 효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잘 선택해서 쓰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조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바꿔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게 되었고요 필요 없다그러면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써셔도 크게 무리 없이 그쵸?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뭐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야 이게 조명 세우기가 더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을 쓰시는 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도 뭐 좋은, 뭐 좋은 렌더링 기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